자, 오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보는 바울.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향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되짚고 가 볼까요? 자, 여러분 수리아에서 구부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드리아 더베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는 누가 동행을 했죠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도, 동행을 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는 어디로 갔다고요? 구부로섬으로 가서 서기관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어, 밤빌리아로 향하는데 밤빌리아에서 수종 들었던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그 험난한 티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향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기오카 이고니온에서는 그 유대인 서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시기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이렇게도 했지만 그것을 그 제사를 거부한 순간 바로 돌변했죠 바울을 돌 판매질을 치고 예 바울이 여기서 거의 죽음의 목전까지 가는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청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울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에서 쭉 둘러보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장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 성교 보고를 한 후에 4 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합니다. 이때 공의회의 주제는 뭐냐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예가 있어야 된다. 틀린 복음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는 그런 공의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예행이 니다 이 돼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 돌아와서요. 뭐 한참 있다 간게 아니에요. 수일 후에 수일 후에 바울과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길이에요.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의견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왜 의견 대립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그 마가죠. 그 1차 전도 여행에 그 어린 나이에 그 발길을 돌렸던 마가를 생각해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건면을 해요. 그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부족하지만 세우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을 때도 안기옥에서 바나바는 이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에게 다시 기회 줄 것을 원했죠. 하지만, 어,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중간에 그 복음을 전하고 포기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성숙한 사역자들이 둘이 심하게 어, 다투고 피차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죠? 처음 전도, 1차 전도형 때첫 경로였던 구부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표해요 신라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반대로 처음 전도여행했던 길에 반대로 그 갈라디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렇게 이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를 지나 루스트라에 왔을 때 바울이 제자 디모델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제자 디모델을 만들었다는 말이 이 구절 말고 사도행전 앞에 있었나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디모델을 제자로 삼았다는 라 말이 디모델이라는 명칭이 나왔었나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델이라는 제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디모델가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의 돌판매질를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바울을 보고 아마 이 디모데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감명을 받았을 거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이 이방,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쉽게 허락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인인 그 남자를 만나서 아마도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가 이 2차 사역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를 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서를 보면 어이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세 가지로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는 연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탄한 길을 걷던,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디모에게도 어. 육체의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쩌면 이 연단이 어떤 육체적 아픔에서 오는 그런 연단일 수도 있고요. 사실 어, 바울과 동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아들과 같은 존재라 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주 안에서. 그 바울의 신실한 아들이었다고 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지금 지모대 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대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대 후서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디모데가 바울과 어떤 사이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주 친밀한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억지로 일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배 사역자를 섬겼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기득권을 노리거나 야심이나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공경심과 사랑, 사랑 안에서 아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바울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에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자식이 아버지함과 같았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2장 22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지만 바울이란 사람을 보고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금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금을 전달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금을 전한 사람 그 보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성교사역에 동행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제 브루기아 앞에 왔어요. 브루기아 앞에 왔는데 바울의 그 마음의 소망 가운데는 아시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에 소망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 어디예요? 에베소가 있는 그 땅입니다. 에베소로 가고자 했는데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리디, 갈라디아로 다시 이렇게 갔죠.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무시아 앞에 딱 이르렀는데 이제 비두기야. 아니 밑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겠다. 북쪽으로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고 밑으로 가자고 했더니 막으셨고 위로 가자고 했더니 역시 막으시고 그럼 어떻게요? 앞으로 가죠 그러면 앞으로 가니까 이제 무시하를 지나서 드루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 드루아는 어떤 곳이냐. 앞에 이제 바다예요. 막혔어요. 당시에는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이제 밤의 환상 가운데 이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칭 대명사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라고 말하면요, 지금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아까 처음에 신라와 바울이 선도 여행 출발 전도 여행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합류했어요?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가로 표현돼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합류했다라는 말이 되죠 누가가 합류했어요 누가가 이제 어 바울의 전도여행팀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그 저자의 누가가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누가가 이 사역팀에 합류를 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바로 네아폴리로 가지 못했고요. 중간에 있는 섬 중간에 섬, 있는 섬 사도드라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룻밤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 그러니까 이틀이 걸친 거예요.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는 이제 빌리포로 가기 전에 첫 성이에요. 첫 번째 관문인데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어, 네아폴리는요. 이게 지금 옛날 구도시고 신도시의 모습을 지금 사진에 담아져 있는데요. 지금은 까발라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빌리포까지는한 16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빌리포의외황 외항 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도시죠 여기 이제 가면 바울 도착 기념 교회 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여기 뒤에 보이는 건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바울의 환상의 모습과 어이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에 되어 있는 것 한번 이렇게 봐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 바울이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아주 유명한 마게도니아 출신의 왕이 있어요. 그렇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그래서 아마 뭐 바울의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이 알렉산더일 것이다. 근데 진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 생각을 했다고 하고 이 마게도니아의 이 네아블리 이 모자이크에 그 알렉산더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빌립보를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는요, 어, BC 356년에, 356년에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누구죠? 필립 2세. 필립 2세가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BC 31년이죠?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쿠스에게 승리하고 안티, 안토니오쿠스 군대를 여기 빌립보에 이렇게 해산시켜서 여기서 살게 해요. 그리고 이주시키면서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자유시로 승격시켜 줘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 뭐를 가져요? 시민권. 예. 네,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뭐 어느 나라의 식민지라고 하면은 그게 좋지 않은 뜻이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는 그사람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아키움 해전의 모습이고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자살하는 모습인데요. 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서양을 연결하는 뭐 교통의 요지였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길이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여기 에그니티아 도로라는 그런 길이 있고요. 빌립보에 굉장히 이제 발전했는 상점터 아고라의 상점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중요한 길이죠. 동서. 어 아시아에서 로마를 잇는 아주 큰 로마의 길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에그렌티아 도로라는 거예요. 터키 이스탄불 이제 비잔티움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쭉 이어지는데 요 동서를 횡단하는 이 도로에 이제 군사 도로이기도 하고 이 길을 통해서 다 로마로 연결되는 물자 공급이 되는 그런 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길이에요.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이 에그나티아 대로는 아주 그 도로 건설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던 그 로마의 길 중에. 대표적인 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에서 빌립보 연결되죠 그리고 데살로니카 연결되고요 여기서 데살로니카에서 어, 다카키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다카키움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브린디시에서 로마시로 연결되는 이제 아피아대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중요한 길이 되겠죠 자,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그 돌판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어, 가는 전도를 하는데. 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그때 이제 전부 다, 다 로마의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서 그 개울가 있는 그 강가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왜 강가를 찾아갔냐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을 때는 회당에서 모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결 예식을 하고 그 안식일을 참석했기 때문에 강가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몸을 깨끗하는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처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색옷감 장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 자색옷감은요. 무척 고급옷감이었다고 라 해요. 이 천연색사가 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그 소라 고둥 있죠. 소라. 여러분 소라 아시죠? 소라. 우리나라에는 소라 하면 뭐 이렇게 손 말한데 그 소라 고둥의 그 꼬리 부분 고기 끝에서 아주 조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감 하나를, 옷을 하나 만들, 자색옷감 하나를 만들려면 소라가 몇 마리나 필요할까요? 8,000개. 네. 8,000마리 정도 소라를 잡아서 깨야 이 자색옷감을 물들릴 수 있는 그런 천연 염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옷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옷감 장소니까 당시에 루디아는 아주 작은 그런 비즈니스 우먼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을 거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먼저 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라 사실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빌립보 하면 루디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겐지스강 주변에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여기 조그만 곳에 이제 침례받았다는 그런 곳이고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어,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귀신의 말을 막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을 하게 되죠. 지금도, 지금도 많이 이러죠. 점집에 많이 가고, 무당집에 찾아가고, 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어, 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들림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여종을 부려서 돈을 얻었던 주인들이 화가 났죠 자기야살 길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 이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이 어떻게 됐어요? 막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이제 문이 열렸고, 메어진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다가 간수가 깨어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당시에는 자신이 맡은 그 죄수를 간수가 보관하지 못하면 간수가 그 죄,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받는 그런 규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고하할때 바울이 내, 몸에 상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그 전에도 봤을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잡혀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우리가 이제 가족의 구원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성경구절을 빼놓지 않죠. 어? 주님, 어, 저와 제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저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믿으면 온 사람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구원 신앙이 가족들을 전도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주교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저 사람은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아. 이거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감해진다고 생각하죠. 그거 틀린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내가 구원 받음으로써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갖췄던 감옥이에요. 지금도 이 감옥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대살로니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갔어요. 여기에도 지금 가면 이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바울이 복음을 지냈던 그런 곳이 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살로니카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인칭대명사가 다시 바뀌었죠? 그들이로. 그러면 누가 빌립보에 남았다? 누가가 빌립보에 남았다는 것을 여기가 여기서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이제 속주인데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카의 전경이고요 여기가 이제 야손의 집터입니다 자, 데살로니카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백길이 열리는 큰 항구가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교통의 중심지였고 아까 에그나티아 대로도 지나간다고 했죠 백길과 함께 큰 도로도 로마의 대로도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뭐가 발전하겠어요? 상업이 발전하죠. 상업이 발달하고 또 행정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는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헬라는요.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위쪽은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아예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의 수도가 아테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데살로니가에는요, 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안식일 세번 그러면 3주 동안 데살로니카에 있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해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인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강론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를 받았다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것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권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아까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3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웃음>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웃음>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가 한 10개 정도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10개의 설교를 분석해보면요. 오직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당시에 전했던 그 복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전해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에서 이렇게 강력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3주 만에 대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큰 물이 놀랍지 않습니까? 단 3주 만에 이런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시키고 복음을 전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봐보세요. 믿음이 역사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믿음의 본이 돼서 너희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로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랑의 교회예요. 데살로니카 전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 3주 만에 세워진 이대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카 어, 바르다의 성문에 헬라어 비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그런데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어, 저자에서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 잡배예요. 저자라는 것은 시장이죠. 그 당시에 그 아고라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까 털을 보셨는데 이 저자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당시에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의 일행을 찾아서 백성들 앞으로 끌고 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근데 못 찾았어요 피해, 피했죠 그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으로 가서 소리질러 가로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뭐 황제도 아니고 <웃음> 총독도 아니고 읍장일까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에서는 그 읍장이라는 포리타르크스라는 읍장이 다스렸다는 그 읍장의 이름들이 여섯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문이에요 이 비문이 지금 바르다의 성문에서 발견되어진 거죠 결국 성경은 기록은 한 치의 거짓도 없다는 라 것을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유, 유일한 이게 이제 유물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서 이제 베레아에 해당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레아는 어떤 곳이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건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어, 당신 베레아 사람 같아요 라고 하면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베라에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베라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가운데 이렇게 계단이 있죠. 여기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바울 사도 바울의 이제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또 이제 대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베레아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대살로니카에서 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도시에서도 역시 바울 일행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나요? 바울이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덴은요, 지금의 아테네, 아테네라고 어, 아테네와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대살로니카에 어, 있는 유대인들이 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그래서 떠났는데 뭐라고 말했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해,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요 그럼 신라와 디모데가 어딘가에 남겨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졌고요 베레아에 신라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는 엄청난 도시죠 아테네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다가 그 성을 이렇게 구, 바, 돌아봤을 것 같아요. 아덴을 돌아봤을 때그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어서, 얘가 이제 제가 지금 이 바울의 동역의 상태를 정리해 둔 거예요. 자, 무엇이 있어서 격분했을까요? 지금 아테네에 가면요, 그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관광의 명소입니다. 또 성교 유적지구도 하고요. 그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라는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의 높은 곳, 그러니까 도시에서 높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도시의 높은 언덕에 이 로마 사람들은 무엇을 졌냐? 신전을 졌어요. 신전을 져가지고, 이거는 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유네스코 1호라고 해요. 파르테논 신전의 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신전 앞에 보면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된 데가 이제 들어가는 문인데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니케 신전이 있죠. 니케 신전. 여러분 니케 신전 뭔지 아시죠? 나이키 신전이에요. 나이키. 나이키 좋다고 막 그러면은 이게 니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신 니케. 승리의 여신을 상징하는데, 이 니케 신전에 가면 여기 특이하게 아덴의 니케 신전에는 날개 모습이 없다고 해요. 전쟁을 관장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만 승리를 줘라 해갖고 난데로 가지 말고 그래서 이 날개를 없었다 없앴다라는 없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테는 신전에는 자. 아데, 아, 아테네 여신, 아테네 여신 신전이에요. 이 파르테눈 신전이 아테네 여신 선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9m 정도의 그 신상이 서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상하로 만들었고요. 그 옷을 금으로 모두. 입힌 아주 화려한 그런 신상이 서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높은 언덕에 이런 9 m 가량의 신상이 금세계로 있으면 햇빛이 쫙 비치면 그 빛이 어디로 퍼지겠어요 이 신전의 이 기둥 사이사이를 통해서 쫙 도시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덕을 볼때 금빛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상을 숭비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에렉티온이 있는데 이 에렉티온은 이 아테네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에렉티온 신전에 가면 그 여섯 명의 여인이 기둥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다본 거죠 그리 이것만 있었냐 딱 가면 밑에 이그 파르테네 신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뭐 제우스 신전 말고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심지어 이름 없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경관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한 장터는요. 아테네의 아고라입니다. 당시 그 아테네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였던 이 시장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은 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그 시장에서 일주일 내내 정말 자기한테 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토론한 거예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이 지금 어 아테네 시장의 아고라터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뭐 해피파누스 신전이 있고 아까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이제 남이, 좀 이따 나오는 그 아레파고스 언덕이 나오고요. 여기 아테네에는 스토아학파, 뭐에피크루스학파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고라터고요. 요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변증을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바울이.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어떤 학파냐면 행복과 쾌락이 삶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철학자 그 에피크루스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인데요. 철학이 절대적인 선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쾌락이라는 건요. 뭐 육적인 쾌락 흥청망청 노는 그런 쾌락은 아니고요. 마음의 고유함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포 어떤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에피크루스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의 결과고 죽음은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토어 학파는 키플리오 제논의 그 따르침을,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인데 스토어라는 거는 그 건물의 주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이면 이제 이 스토어 학파들이 모였던 그런 건물인데 여기 이 천장을 이렇게 막았던 것, 기둥이 세워지고 천장에 막았던 것을 이렇게 주랑이라는데 여기에서 보통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해서 이름이 붙여져서 스토아학파라고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 스토아학파는 삶에 있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어떤 것에나 신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범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바울을 말쟁이라고 여기서 얘기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라는요, 말쟁이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하면은 새가 씨앗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쪼아먹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와서, 아, 그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그냥 너가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짜집기로 말했다라는 정도로 바울을 치부했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을 정하니까 그러면 너가 말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들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의 가운데에 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당시 이 아레오바구 언덕은요, 종교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었어요. 바울이 이곳에 끌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아레오바구 연설은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어, 이제,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여러분들이 믿고 절하는데 세상을 만드신이는 이런 신들이 아니다. 이런 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이런 복음의 모든 핵심을 바울이 정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막 조롱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 아레오바고가 뭐라고 해요? 그래? 법정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법정 관리. 우리는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로마에서 보는 성경책에는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요. 디오, 디오누오스가 노시오스가 디오누시오와 어,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교회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테네는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이 세기에 정말 많은 주교와 순교자를 양성해내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디오 누시오가 바로 어,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고 라 요세프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 발길을 돌려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린도의 지금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어, 아주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아테네를 훨씬 능가하는 정치적 상업적 중심 도시였고요. 인구도 20만 명으로 헬라의 그 정신적 중심지였던 아테네보다 약 20배 정도가 더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는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8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보통 반도라고 하면 우리도 한반도라고 하죠. 길게 이렇게 뻗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육지가 거의 잘려진 그런 섬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어, 믿음의 선지자들이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울이에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일터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은 목사라는 것이 직업이 돼 버렸어요. 아이들이 목사 학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목사라는 직업의 표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회는요, 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줄 믿습니다. 성도의 헌금이 돈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가 돈으로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도대체 왜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곳에 아테네 아니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굴라가 본도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도,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추방당했을까요? 자, 글라디오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여러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클라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이 49년에 AD 49년에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황제들의 생애를 기록한 클라디우스는 우이 추방령은 어, 클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소란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을 믿는 그런 예수님의 믿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 근데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야겠죠 공동체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공동체들이 계속 유대인과 반목하게 되고 여러 소란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과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황제가 처음에는 충돌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제할 것을 권하다가 나중에는 집회 금지를 하게 되고 그것마저도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예 추방경을 내려서 내 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추방경으로 로마를 떠났던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글라와 브루스빌라 부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볼게요. 아까 고린도가 이렇게 필레스, 필로폰네스 반도의 육지가 이렇게 잘려나간 그런 섬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가 여기 동그랗게 점쳐진 그 끝에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쳐,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아주 얇게 허리처럼, 개미허리처럼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본토하고 어 그리스 본도와 펠레폰네스 반도를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고린도만을 통해서 그 이고니아해, 그 아드리아해 남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응. 여러분 이렇게 항공 사진을 이렇게 쭉 봐도 여기 고린도만, 그다음 샤로만 이렇게 이 반도 이 개미 허리만 지나가면 그냥 삥 돌아가지 않고 바로 로마 본토로 가는 백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의 교통의 요지가 될수 있는 거죠.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이미 BC 7년에 이 길만 뚫으면 우리가 바로 백길을 돌지 않아도 바로 로마로 통화할 수 있겠구나. 엄청나게 길이 단축되는 거나 생각하고 이 운하를 뚫으려고 했어요.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 뚫는 데는 천재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많은 시도를 했죠. 그 줄리어스 시저도요. 이곳의 전략적인 그 위치를 딱 알고 이곳에 운하를 파려고 시도를 해요. 그리고 네로도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 기독교인 노예들을 여기에서 죽여요. 그런데 결국 해내요. 하지 못했어요. 1893년도에 운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운하가 생겨고 이렇게 보면 쭉 연결됐죠. 쭉 바닷길이 이렇게 사이에 작지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빙 돌아갔을 때보다 얼마나 많이 시간이 단축되어 겠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이 고린도 지협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지협만 없으면 이 고린도 지협으로 배만 건널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해를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한 항해를 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운하를 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고린도 지협에 돌로 포장된 길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특수하게 만든 그 바퀴 달린 수레에 배를 얹어 갖고 배를 실은 후에 수레를 끌고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이렇게 배를 옮기는 거예요. 배를 육지로 옮기는 거예요. 빙 돌아서 위험한 길을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그러면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해요? 배 선원들이 아시아에서 물건을 가지고 쭉온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요. 자기들은 배에서 내려서 물건과 배를 전부 이 육걸 디올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올코스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배를 운반하는 동안 이 선원들은 전부 다 내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상업이 발전되고 쾌락과 유흥이 발단될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이 배를 잡아서 당기다 라는 뜻의 그 디올 코스라고 불렀던 이 선박 이동용 도로가 바퀴 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요 또 어떤 도시였나 우선과 음란의 도시였어요. 고린도에 가면 옥타비아 신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옥타비아 신전은 그 초대 그 황제의 누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 가지고 옥타비아 신전을 만들었고요. 뭐 아폴로 신전 유명하죠. 아폴로 신전, 제우스, 헤라, 뭐 티케, 티케, 운명의 신인데요. 티케, 포세이돈, 헤르메스 이런 신전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어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그리고 또 아고라 광장에는요. 아르테미스 아테미 신전 있었고요. 디오니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신상들이 막 잔뜩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 뒤로 보이는 게요. 지금 제우스 신전에서 뒤로 보이는 게 시지푸스 산이에요. 이 시지푸스 산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비너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비너스 신전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총애했다고 해요. 가장 사랑하는 신이었고 이 비너스를 숭배하는 이런 많은 의식과 예식들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비너스 신전과 비너스 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어떤 예식들이 있었냐 신전에 당시에 이 아프로디트 신전에 여사제가 무려 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명의 여사제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 예배의식이 성의식이에요.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해협에 딱 도착해서 항구에 내려가지고 배는 실어버리고 이곳에 와서 자신의 백길과 자신의 그 상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돈을 바치고 어떤 성향을 응 이곳의 여사제들과 같이 했던 거예요 이래서 고린도 사람들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는요 이방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에 정말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어요. 자, 이게 당시를 이렇게 그렸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참 음란하죠.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먹고 이랬던 것이 바로 고릴라 지역인데요.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소돔이라고 보면 돼요. 당시 제우스 신전에는 남자 제, 사제들이 있어요, 남창들이었어요. 결국 어? 동성애가 흥행했다는 거죠. 동성애는 너무나 보편화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어, 코린토 조마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코린토 조마이, 고린도 코린토조마이. 그러면 코린토조마이라는 말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병이라는 말이요. 비니니얼 디저스죠. 비니니얼 디저스. 비니니얼. 하면 뭐가 떠요? 비니니얼. 비너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비니니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고린티아 꼬레 있죠. 고린티아 꼬레.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뭐 고린도 걸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 걸스, 매춘부를 해요이 이 말이 아직 이렇게 아주 말의 유래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당시에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곳에 이제 사,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죠. 이 사람들을 모두 회개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게다노아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합류를 하니까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증거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유대인 회당을 알리는 현판, 위에께 현판이고요, 밑에는 이제 메노라가 새겨진 그런 기둥의 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죠?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충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사마리아인에게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그래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기반이 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해요 자 여러분 옷을 털었다는 것은요 신발의 먼지를 퍼는 행위와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곳에 먼지를 남겨두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바를 다했으니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다 당신들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념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방인들에게 충실되게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도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뒤도 유도스, 유도스라는 하는는 하는 사람의 집이 회당 옆이었어요.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모체가 되는 그 모임이 유대인 회당 바로 옆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얼마나 유대인들 눈에 이게 거슬렸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어.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라는 말을 딱 선포해놓고서는 이 말의 뜻을 다 알았겠죠 바로 옆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식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대요 회당장이라면 유대인의 단임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 회당의 단임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아니다 저 말이 말다 옳다 하고 옆집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옆에 교회 그 유대인 회당에 그 성도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당연하죠 응 흔히 뭐 정말 일당 백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벌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교회 차리고, 회당장의 성도로 넘어온 이 고린도의 상황에서요, 이 바울이 자신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이곤이온과 루스드라의 그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돌에 쳐맞아서 죽었는데, 죽을 뻔 했는데,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았을까요? 곳곳에서 2차 여행에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사람들 중에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정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또두 개의 서신서를 쓰죠. 대살로니카 전우서를 쓰게 됩니다. 자, 대살로니카 전우서에 바울은 구원과 고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의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면했어요 자, 그런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이 끌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요아 드디어 나 여기서 또 감옥에 갇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갈리오가 오히려 끌고 온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이런 일로 나를 재판관이 되기 원치 않는다.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들을 쫓아버리죠. 어떻게 돼 결국 이로써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받아 받은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열릴 수 있는 확고한 그런 보증을 서준 계기가 되게 된 거죠. 자, 이게 그 델피에서 발견된 갈리오 총독 비문이에요. 이게 이제 갈리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갈리오 하면요. 갈리오가 누구냐면 세네칼아시죠세네칼 관용문 쓴 세네칼 네로의 가정교사였어요. 이 세네칼의 동생이나 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고린도에 가면 갈리오 총독의 재판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어, 바울이 서원할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갱그리아항 고린도의 서, 동쪽에 있는 갱그리아항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어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다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고린도에요 아스티미아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운동 경기가 어, 굉장히 당시에 성행했다고 해요. 아테네도 그렇고요. 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올림픽할 때 그리스에 가서 성화를 채취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은 경기장터데이 경기장은 어떤 경기장은? 그러면요 달리기 경기의 이렇게 출발선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세워놓은 것이 달리기 경기의 출발점인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탁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기에서 이기면 멸류관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석 구장에 보면 두 개의 멸류관이 나오죠. 어, 하나는 썩을 승리의 관이고 하나는 썩지 않을 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런 운동 경기들을 봤겠죠. 운동 경기를 하는 고린, 운동 경기에 막 흥분해서 축제가 되는 그런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이, 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사,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인가요? 세상의 멸류관이죠. 세상이 주는 부와 세상이 주는 권력의 멸류관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멸류관은요. 멸류관을 지금 받고 있지만 이 세상의 멸류관은 셀러리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리스에 나와서 많이 있었던 생셀러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관을 나무 잎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 관이에요. 근데 이런 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권을 얻기 위해서 이 썩는 머리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평상시에 막 나몰라를 하고 있다가 운동 경기만 하나요? 고행의 길이에요. 운동경기 그한 번을 위해서 내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가요.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운동경기도 있고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운동경기가 있고요. 평상시에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매일매일 훈련을 반복이에요. 그 훈련이 경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냥 하루 절제한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썩을 성, 썩을관은요. 금방 잊혀져버리죠.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다 썩을 멸류관들이죠. 이 세상의 멸류관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요. 자 우리 시대에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있죠. 뭐. 김연철, 가수 김연철 아냐고 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이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유명세도. 자 돈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대통령을 한다? 대통령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몇년 바뀌죠.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거의 감옥 재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세상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달리기의 경주에 지금 나간 선수들이에요 이 경기에 참가해서 끝까지 달린 선수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지게 돼요 이 경기의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는 경기에 참가하는 우리의 그 경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시작했는데 경기를 중간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경기를 포기하고 마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늘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멸류관이신가요? 세상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아우성치며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의 명예와 인정받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정력과 힘을 세상에 불을 얻는 데 쏟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썩는 멸류관을 손에 얻지만 그것들은 결국 멸망과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결승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주제의 사명을 가지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혹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숨막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달리기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불멸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의 멸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